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까지 별도 벨트 왔습니다 안녕아요들어 <웃음> 아침에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오 마녀다 세요안녕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니요안녕자세하세잘하면 회복 포션이요무녕 포션 표션 나오는데 포션이녕하 얻어볼까? 그럴까? 내가 아까 왜 죽었는지 알아? 왜? 아니 철을 든걔가 <웃음> 어디 있어? 철사 뭐요? 마녀 마녀 마녀 씨요? 이쪽에 있었는데 어디갔냐? 마녀가 어디 튀었네? 어얘 거미다. 나 근데 사실 그 그게 없어. 어? 칼이 그래. 없어. 어. 마니 어디 있니? 쫄았니 가자. 아니야 튀었네. 누나 그때 우리 저기 있다 했지 이쪽에 거 그거 있다 했지. 어. 그쪽에. 그럼 우리 무슨 어, 뭐뭐 템을 살짝 정도 만들면 좋죠 좋아 거기 화살 너무 막혀. 음. 쳐가지고 거검 이런 것도 만들자. 야, 우리 여기를 여기 여기 우리가 왔다는 어, 나나 방필 하나 만들어야 겠다 나방패 어.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 짜증날 거 같아 응 우리 여 이쪽으로 왔다는 증표를 하나 남겨줄까? 증표? 어 누나 나 누나 이거 나 뼈가루 하나 이거 해서 만들까? 그래 나도 하나 만들 수 있어 어? 아 그거 왜 만들어? <웃음> 화석활 만드지 그냥 그럴 바에 난 얘가 더 낫다 나좀철좀 철검 좀, 철 두개좀 만들어줘 철검 두 개? 개? 응음뭐 만들지? 나 만든 거 그거 방패 하나 만들어줘 방패? 나 방패 잘못 써가지고 약간 걱정되더라. 아니 괜찮아 중간어 위험할 때만 그냥 막으면 돼. 위험할 때만. 나도 수박 좀 먹어야겠다. 뭐, 수박 좀. 이거 거 많이 차한칸 반씩 자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 음. 해지마. 어... 어, 잠깐만. 일단 만들 수 있는 건 없고. 라이터 토... 토... 만들 수 있지. 라이터? 필요 아니, 있나? 난난 필요 없어. 이따 만약 만약 지옥 가면 필요하지. 음. 가자. 야그 전에 연 연어 좀 사냥하자. <웃음> 연어. 드라운드 있는데? 아 드라운드 있어? 그럼 그럼 사냥 안하안할 거야. 먹을까요? 감사. 드라운드 오케이 뼈뼈 나왔어. 어, 드라운드에서 금 나왔어. 오오오잡아야오오는오 잡아, 잡아. 들 m i g a i s a 오기오고 있어. <웃음> 금오 눈먼 두오오오오오오오오습니다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웃음> 어. 그, 있는 데가오 우리 이렇게 텐도 맞췄는데. 그래. 어디어 호박이다 호박 호박 중요해? 중요하지만 일단 캐본는 좋지 않을까? 그런가? 캐보는 많이 필요할 수 있잖아 근데 아직은 이런 서 일단 캐한몇 개만 캐나? 몇개안되는까다 캘까? 그래 닭이다 좀봐한 방이야 작은 너무 약해, 나무공으로 한 번쯤 h 던데 o u s e I'm going to 저마을 o 거 h e house. I'm g o i 저 g to go to the h 그 u 그건 색이 되게 i 한색이 o g 연한 색이 아니야 그리고 칼 누나 준비해 칼 어쨌든 go to t 어쨌든간에 지금 이 편이에요 몰랑킹의 4학년을 축하하는 야생입니다 마을이다 마을이다. 오. 야 버려진 우린... 마을 아니야 버려진 마을 아니야. 야 너무 크게 말하지 마나 지금 귀 터질 것 같아 헤드셋 들고 들고 있는데 지금 아, 이게 양중... 얼마나 큰 거야? 양족이. 아그 양족이. 야야야 주민들도 있고 골렘 야 골렘 사냥하시는? 골렘 골잘잘잘 먹을래? 안 돼! 떨어졌어. 누 같이 해. 걔 아파. 철골렘이야. 어.. 나 근데 옛날에 제주랑 이렇게 어, 계속 죽어가면 서카페가지고철몇개 얻어놓고 재밌어가지고 레이드 했는데 맵 엄청 많고. 오 여기 마을 완전 크다. 얘 마을 좋다. 여기서 얹어 살다가 필요할 때만 나가가지고 할까? 그러자. <웃음> 아, 오 여기 침대 있다. 아주 좋아. 침대 너무 침대 하나 더뭐 구해도. 왜냐면 나도 필요해. 일단 여기 있는 침대에 대해서 하나 좀 떼갑니다. 그... 음. 오 여기 지금 짐징이 있었는데? 짐징이 못 봤어. 오 인... 짐징이. 짐지...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다 지거. 집어... 아, 여기 지금. 거, 그거 뭐였지? 여기가 정글이어서 사람들이고 뭐 입고 있네. 아하. 오, 어, 나집 들어갔는데 어. 사람이 셋 시야. 응. 침대 두 개. 가족이네 있는. 가족. 침대 다 있음 세개두개 있는데. 걔가. 아예 내 침대. 네개 있어. 최대 여기. 근데 여기 네개 있어. 대가족인데. 오 에메랄드 나이스. 감자, 게임자 나이스. 나 털어버려. 어. 이걸 털어버려. 그래. 얘들아 고맙다. 나 벌써 예. 여기 빈 빈칸이 없다야. 둘째 좀좀 꺼져 볼래 둘째 는 내가 가져가도 가지. 가져. 침대 사케가 혹시나 몰라. 기우가 침대 사태리가. 좀 이따 여기서 좀 밤되면 잔 다음에 대충 골렘 사냥하고 뭐 그럽시다 얘 너가 다 파밍하고 다니냐? 어나 파밍하고 다니는데? 야 나도 좀.. <웃음> 난 여기 상자 한 번도 못 봤어 여기 어, 여기 말에 풍성하데 분명 상자가 있었을 텐데 네가 다 먹고 가버린 거 같은데요? 어 여기 밀은 거다 켜볼까? 야, 그거 내가 심어둔 것 같기도 한데, 저 씨앗은 예유철이 그래. 옆에 좀 가보고 여기. 근데 저 내가 여기 내, 농, 내 농사 간다 갈까? 나 농사하고 어? 싶어, 오랜만에 힐링하고 싶어 그래 나 탱이 솜꽉 찼니? 허, 탱이 꽉 찼어 나도 꽉 찼어 지금 일단은 나무 같은 심을 수 있는 거 일단 다 심고 준비고기 보려 버려 그딴가 야 우리 성공했다 이번 야생은 와, 아, 성공했네 진짜 마을을 뒤집어 놓쳤다 비도 오고 참 좋습니다요 오 다른 데또 있구나 내가 구석 숨어 있는데 내가 발견했어 요 여기 봐봐 <웃음> 여기 여기 어 노란색 여기 은근 엄청 커 생각보다 어 누나 자 누나 자아 자? 나 자고 있어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크다 그러니까 알코 빠졌다 어, 이거 빠있네 파여있네 이게 왜 파여있지 더웃긴건 이걸 왜 빠진거지? <웃음> 굉장히 야, 니 친정도 이렇게 예쁘게 남겨두지 못지뭐 상자다, 상 상자. 이쁘니까 남겨두는 건 뭐야? 음, 가, 가죽, 가 가죽 그... 갑옷이랑... 야, 오. 그쪽 집참 좋아 보인다. 여기? 어. 쓸데없는데 거의? 아, 그래? 어, 쓸데없어요, 오지마요. 잘안해세요 아, 그이 위에 쓸데없어? 어? 이 위에 어장벽그레이드다장벽그레이드 오 이건 캐나야돼캐캐캐 이제 okay, okay, okay. 알아? 응 이건 내들 내일도 내들 그 내들한테 할라온 그그모르 필요하잖아 이걸로 하면 되잖아 모르겠어 응. 이걸로 감아서일까감아서 몰랑킹이 여기 털었으려나 털었네 아니 몰랑킹이 다 털어나갔고 저털게 없어서 어야 <웃음> 야, 얘 삼지, 오케이 가죽 a j 나, 나왜 k But t h a 뭐 왜? 나 o t t r u 왜? 왜? h e r e What i 어 it? 왜 h a t 왜 s 왜 t What is it? What 왜어 it? 왜왜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고 a t 음 잘한다 나이스 안 좋네 아치 아쉽군 아 3점 아쉽은 그거 돌아오는 거 그거 붙여가지고 오, 망는거그붙여가지고할수시면빨지게 망했. 크리퍼지 음. 안 터지게 조심해주지면해 터지게 해지응해주살건뭐그면지게그주마지막에주지게주지켜주는데 그래 아 뭐야 은근 착니까 까지. 어, 그래안해 근데... 치는 순간은 위에도 박고 나타내. 우리가 아는 주민들만 안 때리면 어, 정말 착한 친구야. 오, 어, 어, 여기 여기도 위에도 마을이네. 여기 진짜 풍성하다. 아 필요 없어. 어때? 어, 여 여기, 누나 여기서 빠졌구나. 응. 아, 너무 웃기네. 아, 해서 좋다. 야 우리 이번 판은 진짜 운 좋네 야 몰라 이장님이야 <웃음> 마을 이장님이요? 야 다들 집가라! 집가 왜? 뭐? 어쩌라고요 님날 봐서 뭐 내가 뭐 빵이라도 들고 있어서 그러니? 난 빵을 먹으려 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장인의 빵인거 눈치챘나? 극 그. 엄청 살자 여기 그래 아. 몰랑킹의 4학년을 축하하는 야생이었습니다 사실 어.. 우리 일단 여기다가 농사를 쫙지어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아냐 엄청 사는게 아니고 그냥 나쁘지 않잖아? <웃음> 야 이건 말커 요거 봐봐 이거 그러니까 엄청 커 우리 사막에 가가지고 피라미드 한번 찾아볼 생각해볼까? 너나 봐봐. 나집 테러했어. 야, 이씨. <웃음> 야, 그렇게 안 필요해. 좀 버려. 누나 내가 사막 쪽한번 가볼게. 그래. 아니, 여기 뭐 있을 것 같아서 작업 그래. 봤는데. 그래. 여기 사막도아니지 왜? 사막이 거의 없어. 지영이 또 다른 게 합쳐져 있어. 오, 여기 지원 파티인데? 좋다 와, 몬랑킹 4학년 축하해 <웃음> 너 아, 여기 지웅또 합쳐져 있어 그랬나? 요 지웅이 진짜 못하 누나 말해서 뭐 알아보고 뭐 하고 있어 나, 나 여기서 이거 음. 하고 있을게 뭐야, 연어들 왜 죽었어? 내가.. 야야 내가... <웃음> 야, 잠깐만 나 티피.. 나, 야나 너한테 티피 타도 되니? 와 마을 쩐다! 또 있어! 야 너한테 좀 티피 좀 타도 되니? 아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혁국 있어! 협국도 있어! 야 나.. 야.. 야 일단 저기.. 저기 마을부터.. 털어 털어 말고. 털어 털어 털어! 야 이번엔 내가 더 많이 털게 그냥 너... 아 버려진 말아 니야아씨 미쳤다 야왜다 버려진 것도 아니야? 야, 야 짱이다 이번 판 몰랑킹에서 악녀를 축하하는 맵이구만 여기는 ]구만. 뭐냐면 여기는 완전 좋은 좋은데요 여기는 마을이 여기는 상대도 많아 그나마 야 뭐야 이걸 왜 떨어져? 아 가운데 뚫려 뚫려 있어 왜뚫왜 뚫려 있어? 필요 없어요 괜찮아 봐봐 보기만 해봐 책장 뜯어 뜯다가 나도 인테 테이블 쓸수 있잖아 왜 뚫려 있어? 어 응? 여기 왜 뚫려, 뚫려 있냐? 뚫어. 상자 털었어 너? 아나 상자? 어알수 아, 없는 어. 지도 지도 일단 챙겨볼게 어? 그거 그..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누나 응? 책책 챙겨서 책장? 책. 책.. 책장 챙겨? 응응 응. 나중에 뭐쓸수 있잖아 여기 문서가 문서가 문서 와아 여긴 레전드다 레전드 마을이었네 여기 봐봐 정글 잘 선택했지 와나요나이 마을은 나찐 처음 봐 그냥 아 그래 어푸진 정... 않고 뭐가 농사가 풍족하고 뭐가 좋다 아 응. 이거 봐봐 대장간 와 포스가 장난 아닌데 <웃음> 대장간 포스쩐다 내가 대장간 한 가볼래 대장간 보세요뭐 뭐 있어 초벌레 응? 저기 있는 거안 죽였네 그러게 이따 가서 죽이자 이따 가서 죽이고 철만 게이들 갖고 나대장간갈 거야 어 뭐야 갑자기? 질막하시는 거야 갔다 갈까? 온 곳은 다문열어도응다열어 놓. 여기 뒤대장간 뒤에, 뒤에 대장간이 다르다 대장간 뒤에 동굴이 있어 와아대장간을 다르다 진짜? 음, 배틀이 있네 흑여소 있다 흑여소 흑여소 6개 <웃음> 철 모수도 있어 잘못치지 않냐? 다야 그.. 아, 종한번 치니까 애들 다 집으로 빨리빨리 뛰어가네 귀엽지 그거? 응 이제 양도 필요 없어 효과 부여 해제.. 해, 효과 이거 부여 해제 있는데 챙겨갈까? 라남안 되면 챙겨가자 뭐, 뭐 쓸모 있을 거 같아 오. 뭐? <웃음> 오, 가족 세트가 있어? 그렇게? 어, 야 너도 먹어. 왜뭐 뭐. 알아? 나 땅짜요. 어, 뭐야? 야, 나는 이거야. 매우 강력하지, 그래도. 오, 어, 너그그 정도는 강력한데? 뭐다 털었는 이번에는 나가. 아니야, 나나집 들어가서 지금 상자 두 개밖에 못 먹었어 나 한.. 나.. 나.. 나.. 두개 책.. 책 이런 거다 챙겨갈게 응 어쩜 인체엣트 하면 필요하.. 필요하거든 얘 마을 생각보다 엄청나게 <웃음> 여기 설마 또있다면 많이 없는데 반대 또있다면와야 그럼 리얼 레전드지 얘좀 있다가 그.. 너 죽어가지고 철고냄는 죽이고 와봐. 음, 알았어. 꼭 부어서 가야 돼. 살아서 가면 안 돼. 그럼 살아서 갔다 와. <웃음> 아 배틀 있다 이거. 음. 야, 진짜 대박마을 누나 털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음. 데또 있나 찾아볼게. 음. 하나 없겠지 오, 목검을 발견했다 어 그거 내가 아까 쓰던 거 내가 쓰던 거 저거 하아됐 여기 동굴한 10개 있는 거 같은데? 동굴만 거의 10개인데? <웃음> 여기서 피라미드까지 있다면 진짜 완벽하다 이거는 짤딱 그릴만 한지 이지나 찾아보고 올게 야 근데 지형 진짜 섞였다 야 저기는 저런건데 여기는 저거 뭐야 말같은게 있네 뭐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말 아니야 우물같은거야 우물 여기 우물. 우물 보이지? 응 음. 이거 막힐 수있잖아 아. 어뭐들다 그거라는데 배럴 오야 밤대 간다 침대에 있는 걸로 자, 너는. 응? 아, 왜 이놈이 자고 있어? 아, 잠깐만. 어, 어. 오, 괜찮으려나? 난, 치어야겠다 과연, <목소리> 철골레이 봤을까요? <웃음> 나좀 전에, 침대 때문에 저놈 하나 때려, 때렸는데. 괜찮아. 괜찮겠지? 모멘트 이런 잎을 얼마나 건들걸? 여기 왜 밝아? 용암 아안 어. 자냐? 어, 아, 자고 있었구나 응나 음. 침대 10개 훔쳐 왔었걸? 침대 보자 아, 너. 쟤 지금 밤새고 있어 그 불쌍해 아, 배고파 오, 어, 드라운드? 드라운드시좀 꺼지세요 네 그렇게 좀 꺼져주세요 아너 있다 미친 어. 뭐? 아니 씨 진짜 미쳤네 난 여기 던다 잘가라 철골는다 죽이고 와어야 먼저 가서 다 조금 대충 더 어, 누나 웬만한 거 여기 서 필요한 거다 챙겨와 어 대충 그천마을이야 나 여기 털고 있을게 봐봐 여기를 있고 저기도 있어 아니 왜 이래 여기? 아나 어, 어카 어카지? 야철골렘이 어딨냐? 잘찾아 거기 없었던. 어 여기 있다. 야나 되게 제제한테 되게 어 엄청 내 맞아대 같고 그런지 되게 좀어좀 어, 좀 되게 저눈한번 보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골레마. 죽어라! 안 돼! 미안해! 죽어! 안 돼! 내가 죽었다! 아, 누가 죽었어? 나 이거 되게 여러 번 죽어서 겨우겨우 죽였었거든요. 나 진짜 철골레만 보면 겁나 무섭더? 대충 파밍 끝나고 와라. 같이 좀 죽이자. 아, 같이 죽어야 돼. 누나 씨는 템이 너무 안 좋긴 하지. 좀 너보단 템이 많이 구리거든요. 아저씨. 음. 죽어라! 안 돼! 안 돼! <웃음> 겁나 세잖아 피왜 이래 쟤너또 죽었어? 어또 죽었다 고 뭐. 아니 죽었나 궁금해 서아 내가 야겠다 여기만 털고 갈게 여쟤 몸 피가 무한이에요? 겁나 안 죽네 우와 뭐 완전 위험해 여기 한칸뼈다 뚫려 와이씨 이야얘 어, 얘 사막.. 봐봐.. 얘뭐 I 얘 o n t know, they are p 뭐 i s o n they are in them. Even they go, b u n d e 죽 o 죽지 u g o d o Bundero, Casa, d a m 이 n Chung, yeah, eh? Chuginch, 정말, 그쪽 가면 있을걸? 그쪽 아닐걸? 어? 그쪽 아닌데? 정말 좀 찾아줘. 알았지? 응. 음. 거기서 철골렘 들고 와. 그래. 너 혹시나 보니까 인베스 거기다 해놓고 그거? 어. 잠시만, 제대거기또 죽지 말고. 이것도 벌어진 마을이 아니야. 대박이네. 원래 이런 정글.. 그.. 씨드가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요. 이게 NPC가.. NPC마을이 많이 있는 곳이었어요? 나.. 나.. 물론.. 나 처음 알았는데? 여태기 이상한 곳만 떠 돌아다니고 있어요. 닌 어딨는지 아냐? 얘 <웃음> 은근.. 얘 예, 생각보다 길지야 생각보다 a 치라서 e <웃음> I'm g o 아 n g to go to Singapore. I'm g 다 i n g 지금까지 일단 n p c 말 3개 발견했죠? 네. 아, 레전드 자 이거 어떻게 세개를발견하 이야, 몬랑킹 4학년 선물이네. 안보여님 아, 이상한 곳만 가고 있어 나어 그쪽 아닐텐데 아닌 거 같기도 해 확실히 어 확실히 아닌 거 같애 여기는 <웃음> 근데 이미 길을 잘못 온거 어떡합니까 언 제가 구애드릴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긴 철굴로 했는데 자꾸 올까? 그래 나못 아, 뭐 잡을 거 같기도 하고, 무서나 거기서 세이브, 그다음에 죽으면 어쩌나? 너 이제 어, 알아? 가슴 땅땅해. 너 그거 하나 알고 있어야 돼. 뭐? 죽음, 주, 계속 죽거나 맞다 보면 내구도 낮아서 그거 어느새 삭사사삭하고 사라질 수 있어. 씨한방 고물. 야뭘 킹아? 천만. 하하하하 <웃음> 잠깐만 나, 나, 나, 나 초골렛 한방 먹고 나 지금 피해한칸 남았거든? 한칸 아니야 너세 칸이야 바보야 한칸 있었는데 내가 지금 뛰어서 그 거야 아니 여기 좀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은아 <웃음> 골프 쉬운 다음에 나 흙유소 있으니까 흙유소 지옥 가버릴까? 아니요? <웃음> 제가 조금 <웃음> 아철골릿잘라와 너무 무서워 철골릿 무섭다고 은근 너무 센데? 잠깐만. 이거 한방 먹고 서죽고나 죽을 뻔했어. 근데 원래 제가 되게 되게 되게, 되게 어, 좀 그래요, 제가. <웃음> 되게 무서움을 방패. 많이 느낍니다. 예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 따라올 수는 있음. 어, 따라올 수는 건너서. 있음. 물 걷는 데 물. 그래도 오기는 하냐? 이 지도가 뭐예요, 도대체? 뭐알수 없는 <웃음> 지도 뭐나 하튼... 이쪽으로 가면 나오거든 응. 갈게 나 응. 거기서 뭐뭐좀살 태워보고 있어 응. 아, 지옥 가고 싶다 <웃음> 그럼 니네 나중에 혼자서 지옥 가세요 야, 여기 용암도 있다 빠지면 좀, 좀. 죽겠지? 당연히. 상자 뒤에가 하나 있지 않아? 두개 있지 않아? 그래? 두 개? 옛날두개 있던 걸로 아는데 아직 없는데? 어디에 뭐 음. 여긴 전에 있었던 금도 없고 금은 복귀복귀야 음. 그땐 진짜 운 좋았던 거네 그러면? 음, 근데 왜 그렇게 운이... 근데 솔직히 운은 지금이 더 좋은 거 같은데? NPC마을 3개에 얘 나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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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충 챙길 거 챙기고 영상도 잘 담았으니까 네딴말 딴 찾으러 떠날 겁니다 아나 거기 어딘지 말할 거지 나 지옥가 가고 싶어 어 내가 굳이 알려줘야 되려나? 내가 여기 주변에다가 있 자갈을 좀설치해줄게 아니 아니 그럼 흑, 거의 안 보이잖아 흙을 좀 설치해둘게요 위로 뭘 쌓아놔 내려올 거 준비해놨지 음 떠나자 근데 <웃음> 그걸 가보고 싶어 야 슬라임 이쳤네 몬랑킹 계속 왜이 저런 지형을 발견하는 거야? 여기 아까 내가 발견했잖아 아까 너가 발견한 곳이었냐? 응몬킹은참 대단한 친구예요 어, 얘 4학년도 됐고 어, 뭐지? 여기서 뭐가 천번거리는 소리가 들아천번거리는게 연어친구들이었군요 연어친구들 암살 진 우리 못만날 수도 있을 것같오뼈얻었다 몰라 나 어, 몰라 우리 어, 어떻게 만나 몰라요 근데 아까 진짜 못만날 수도 있게 는데 사람이 걱정 마세요 그냥 그럼 못만나 못만나는 거예요 드라운드 난튈 거야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안와 망했다 왜? 나 그냥 죽을어침 침대 앞서. 없어. 침대 음. 없어. 망했구만 너한 없어. p 타도 되냐? 안나 그냥 침질게요어어 어, 마을이다. 안 돼. 한 번쯤 하려, 두 번쯤 하이 응, 그두 번째. 내가 골렘 죽인 마을. 두 번째. 야, 너좀 자, 이제. 알았어. 침대는 언제나 많이 생겨놓고 있다고. <웃음> 빨리 좀 자. 와, 잘 잤구만. 어, 침대 재밌는 내가 열심히 찾아 떠났던 첫 번째 마을이 어딜까요? 어, 야, 여기가 몰랑킹이 거기가 구나저 지형 보니까 전 저, 저쪽 그 지형 한번 가볼게요 이 어디야 지금? 나 여기 MPC 마을 아니! 아니, 뭐하는! 아니 뭐 하는 거야? <웃음> 아니 어떻게 그걸 떨어져서 두요오세고야 라마 두, 둘이.. 이게 몰랑킹이 발견했다는 그거죠? 네. 몰랑킹이 여기서 떨어져 죽었다고? 예. 그럼 이 주변에 있겠나님? 저 정물에서 태어났죠. 침대 부시고 왔으니까. 아.. 저. 근데 진짜 NPC마을 3명 발견한 거 진짜 쉽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그놈 발견했잖아요 그.. 어.. 그 NPC마을 4개 발견한 거야 대박이네 하.. 아, 대박 쩐다 오늘 뭐운 좋은 날인가요? 네. 오징어도 참 열심히 다니고 있네요 근데 지영은 응 음. 만드는데 몇 개, 몇개요하지 네가 알아서 계산해보세요 만난 응. 네, 지 오래된 것 같아 우리 요지 형 어디냐? 어쨌든가에 3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